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로서 만족해야지. 둘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. 그러면 그 하나 마저도 잃게 된다. 그건 허욕이다. 하나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. 행복은 그 하나 속에 있다. 둘을 얻게 되면 행복이 희석되어서 그 하나마저도 잃는다. 흔히 이렇게 말하면 그러다 언제 잘 살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.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. 법정스님의 가난한 삶에서 옮김 디지털 배움터 거부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 함께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